성암저수지에 나와있습니다 성암저수지 올해 갑자기 떠오른 필드죠 원래 여기가 배스가 없는 필드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핫한 필드가 됐네요 가보시죠 오늘 공식적인 첫 출조 같은데 배스는 2015년 첫 공식 배스 출조 3명의 분이 함께했습니다 아직 봄은 아니지만 분들의 마음은 이미 봄이 찾아왔나 봅니다 많은 봉호조사분들이 성황지에 나와주셨습니다 야챌로는 얼었어 뻘은 아닌가 보네. 바닥이 뻘은 아닌데. 형한테도 대학번 뛰어보고 싶은데요. 동호 조사님들의 성지야. 여기 보니까 와... 귀엽다.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따사로운 햇빛이 꾼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엔 충분합니다 걸어 걸었어! 걸었어. 어. 와, 첫 뺏어 올라옵다 어, 오케이 첫 뺏어 올라옵니다 우. 아, 2015년 섰 뺏습니다 답답해 이런 거 먹네. 우이 어, 비린내 먹기 터져 얼마나. 한두점못 <끝> 잡은. 아, 굿. 금색 스푼에 나습니다야 먹으려는 의지는 확실해. 확 먹어. 그것도 입속 보니까. 수푼! 입속 보니까 입속에 베이트피쉬들이 있어 사냥하는 거야 지금 뭘로 아, 났겠어요? 수푼! 예? 수푼! 수푼? 수푼이야응 어. <웃음> 아니야! 사냥하던 애라니까? 입 속에 물고기가 있어. 입 속에? 으신거요 아니, 입 속에 물고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냥하던 놈이라고. 네? 피딩하던 놈이 문 거라고. 아... 금색 스프이입니다한 마리 잡았고 삼자. 자. 이쪽에서 사냥하던 놈인데. 걸었어. 그렇지. 어우. 네. 스푼에 나오지 어, 울리해 울릉해 가까이서 나왔어. 멀리서 나왔어. 그지, 그 멀리서 사냥해 이 새끼들. 이 시기엔 스푼이 가벼워 걸었다. 어우카이도 2015년 첫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합니다 왜? 덩어리야? 왜왜? 왜? 어? 왜왜? 런커야뭐훌칙이야 야, 배스 잡으렛 때에떡부어 잡고 그래. <웃음> 구경가야지? <웃음> 구경 가봅시다. <웃음> 야, 베스 잡으렛 때에떡부어 잡어. 하 풀어줬어? 어? 풀어줬어? <웃음> 야, 풀어줬어? <웃음> 어, 봐봐. 어, 오, 겁나 크다! 야, 이거 붕어 조사님들은 럭커야 이게 우와 우와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우와 장난 아니다 <웃음> 야 이거 붕어 조사님들이 이거 대박이야 이거 야입 벌려봐 엄마 넌 붕어 대수처럼못 잡니 너는? 야입 벌려봐 살려줄게 아, <웃음> 정말 그니까 러내 영상 찍고 있어 우리 야. 카누이는 <웃음> 2015년 첫 수를 떡붕어런커로 시작합니다. <웃음> <장난 있다. 웃음> 저분, 저분들 부러워할 것 같아. 이야~~ 야이야이다 야. 다로올라서와 <웃음> 야, 장난 아다 <웃음> 진짜. <웃음> 대박. <웃음> 야. 붕어 <붕우> 산들이 부러워하잖아. <웃음> 우리의 우람을 타랑 <타라고. 웃음> 야, <웃음> 여의가 없네 야, 여의가 없여가 없어 아, 웃으니까 나오네, 뭐가 툭걸리긴 해. 금색 스프입니다 어아수초어 <웃음> 수초가 약한데? 요새? 어이, 해, 이 맞네 오케이! <웃음> 왔습니다 오케이아다이 하다가, 자가자가자가자가하가하가하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하 나가 나가 어우 좋아 비린내가 안 나는데? 아 이거 맡으려고 하는데 비린내가 안 나네 오케이. 아 냄새가 안 난다 니 가누가? <웃음> 지금 이상하게? 아좀 무거운 12g 스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형적인 스푼입질인데 두둑하게 이 시기엔 스베고 뭐가 다 필요없어 요 스푼만 갖고 다니니까 베스 거기 있다고? 쉘로우에? 응. 빨리 넣어 그럼 먹으라고 슬슬 쉘로우로 나오나 이제? 내가 잡은 거만 해? 음. 슬슬 움직이네. 이제 야, 그래도 성암도 이정도면 핫하네. <웃음> 이런 시기에 아 스포니 좀더 무거운 게 있어야 돼. 아 너무 가벼워 이거 한 12g 짜리는 있어야 장타로 쫙쫙 날리는데, <웃음> 그거 그거지? 그 떡? 그 뭐랄 가래떡스푼 그 한우기 닦겠다 우와 T3 쩌운데야 T3도 DC가 들어있냐? 어? T3에도 DC 들어있어? 이상하게도 현길이래서 T3 하는 소리가 납니다 내가 겨울 내내 스푼만 돌렸더니 이제 <웃음> 아직도 스푼을 돌리 <웃음> 이제 스푼 고수요. 오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어? 움찔 되는데? 아니야? 저 어, 끌려? 너 뭐? 너본어야 고기네 맞잖아. 아딱 뚜둑할 때 봤다니까 내가. 아 얘는 이상하게 손맛을 못봐 응. 형. <웃음> 잡혀도 못 봐. 야쟤 무거운 스을 하나 줘라 <웃음> 불쌍하다. <웃음> 아. 손에 이런 것도 잡혀 송어 스푼지를 좀 했어야지 <웃음> 나 게임이 있어 가져가 오우, 또왜 쉬어? 오우, 힘좀쓰는데 오우, 오우, 오우, 힘좀 쓴다, 이거. 오, 감았어? 야, 야, 됐는데 이거? 그니까, 감았어? 아, 진어 감았어. 불고 <웃음> <풀고> 갔어. <웃음> 와, 미치겠다. 아, 이 배수 맞는데 방금 뱃수 얼굴 봤지? 자, 스푼이 좀더 무거웠으면 좋을걸 조금 이따 뜸해지면 건너로 넘어가자, 건너편에 사람이 더 없다 원래 그 태희 아저씨가 런커 잡은 데는 저기 캠핑하시는 분 저기야 저기서 저 수초 옆으로 붙였다라더라고 프리리그로 야 그래도 현기가 비거리 젤잘 나오네 현... 형 지금 스푼이 형 구비가 없는데 떡스푼? <웃음> <웃음> 그니까. 야, 원래 T3에요. 좋은 일이야.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그래, 그냥 그렇게 나온다니까. 오케이. 숫자이즈네, 그 다. 오케이. 동중에가누의제보로 다리를 건너는 현기를 찍기로 합니다. 놀라. 서 스펀지를 해 봐. 야, 네가 더 웃기는데. 뭐 하냐? 뭐 하냐? 아니, 전봐봐요 이따가. 별로 안 웃길 거야. 한무이가제보해줬어 네가 이걸 건너는 거꼭 찍으라고. <웃음> 뭐야 똑같네 <웃음> 아형기랑 <그냥, 그냥> 똑같네 <웃음> 아 형이랑 <그냥> 이렇게 건너오는데 <웃음> <웃음> 어, 뭐해 뭐해 뒤로 <웃음> 아 <아니>, 빠져줘 이제 <웃음> <웃음> 이후 몇몇 포인트를 돌아봤지만 더 이상의 조간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철새를 바라보며 다가올 봄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